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역본에 보면은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에 의한 추상적인 성실임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실히 하지 않았다든지 뭐 단순한 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장의 무단이탈 그리고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또 국민에게 피해를 줘야 돼요. 자, 이런 가능 야기성이 있어야지.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야지. 바로 어, 직무유기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기억번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또 직무유기죄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더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은 직무유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작위범인데 이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어, 특히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쭉. 그래서 이것을 어,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으로 봤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지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여기 디귿 리을 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하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좋다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는 묻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는 묻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리을 번도 좀 맞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음번.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자, 아닌 자예요. 자,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자, 뭐 동그라미 합시다. 이게 수고비.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 자, 용역 계약에 따른 비용,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어, 뇌물의 가액, 과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하냐, 하지 않느냐, 이건 건데, 자, 우리 판례는 공제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 미음번은 지금 설명이 틀렸죠.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이래서 틀린 거죠. 여러분, 어쨌든 뭐,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어, 제가 문제가 좀, 좀 괜찮길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만간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어, 저기 뭐, 저렴하게 뭐, 비용 산정해서 기출문제집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어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수업 고맙습니다.